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겪은 일입니다. 학교가 여자 대학교라 인근 원룸에는 여자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대학가 쪽이다 보니 원룸도 많았고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여자들을 노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자들이 종종 있었죠. 그 당시 우리과는 생활비도 줄일 겸 해서 친구와 같이 사는 게 유행처럼 돼 있었는데 저도 마음 맞는 같은 과 동기와 결국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밤에 편의점 같은 데갈 때도 무서워서 둘이서 꼭 붙어 다니곤 했죠.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돌았는데 원룸촌에 어떤 수상한 남자 둘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문이 열려있는지 손잡이를 돌리고 다닌다고 얼마 전 원룸촌에 혼자 사는 여자 직장인이 실수로 문을안 잠궈서 살짝 열려있었는데 남자 둘이 침입했고 결국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원래 토요일은 부모님 집으로 가서 이틀 쉬다가 다시 원룸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우리 부모님이 시골 할아버지 댁에 제사를 지내러 가셔서 그냥 원룸에 남게 되었습니다. 딱히 약속도 없었고 룸메도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고 해서 할게 없던지라 TV를 틀고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철컥철컥 하고 들렸고 순간적으로 온 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아무도 없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가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잠시 후그 남자는 큰 목소리로 택배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툭 하고 났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남의 집 손잡이를 마구잡이로 돌릴 리도 없고 그때 시간은 밤 11시였고 당연히 택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친 듯한 불안함과 긴장감이 들었지만 잠시 후 다행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갔겠구나 싶어서 남자가 떠나는 걸 확인하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내 얼굴이 보일까봐 방에 불도 다끈 채로요. 마음 한편으로는 차라리 택배기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원룸을 빠져나온 사람은 모자를 쓴 남자였고 택배차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장도 택배 직원이 아니라 그냥 까만 추리닝을 입고 있는 남자였고 하여튼 그 남자는 골목길로 꺾어서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택배가 온 건가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혹시 오늘 택배 올거 있어? 방금 어떤 남자가 문 손잡이를 막 돌리다가 갑자기 택배 왔다고 말하고는 건물에서 나갔는데 무슨 택배기사 옷도 안 입었고 밖에는 택배차도 없더라고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아니? 나 택배 하나도 안 시켰어. 너 괜찮아? 요즘 돌고 있는 그 소문 혹시 진짜인 거 아니야? 지난주 여자 직장인 사건도 토요일 날 발생한 거잖아. 근데 그 범인들 남자 두 명이라고 들었는데 한 명밖에 없었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 상태로 굳고 말았습니다. 한 명은 건물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한 명은 혹시나 지금쯤 현관문 밖에서 내가 택배 가지러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친구와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말을 했더니 경찰은 바로 출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아, 씨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을 마구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예상대로 문 앞에서 범인이 제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고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몰래 엿듣고 도망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땐 결국 모두 도망가고 난 후였죠. 경찰관은 지문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며 박스를 가지고 가시며 오늘은 우리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불안해서 친구가 있는데도 집앞 편의점도 가기가 무서웠어요. 저는 범인이 어떻게 잡혔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 계속 순찰은 돌고 있고 아직 범인은 못 잡았다고 하네요. 정말 그 범인들이 치밀한 게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르는지 택배 위장 박스나 손잡이에도 질문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원 파악이 어렵지만 범인 동선을 계속 밟으면서 수사 진행 중이고 순찰도 자주 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괴담 같은 소문을 실제로 겪으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문단속도 정말 철저히 하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집주인에게 말한 후 집안에 거는 체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만약 제가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